병원 간판에 고려대학교 마크가 빡 민족고대 힘의 길 와우 친구들 털복숭이 아저씨야 아, 안녕하세요 힘의 길입니다 아, 오늘은 백신을 맞으러 가요 조금 멀리 가야 돼서 어 이렇게 와이프랑 같이 나왔고요 뭐 한다고 여태까지 백신을 못 맞았는지는 가면서 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뭐 백신에 대해서 이렇쿵이렇쿵 말들이 많아서 조금 걱정도 되는데 후딱 가서 백신 맞고요 가면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백신이 좀 늦었죠 제가 이제 연말까지 저희가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잖아요 마지막 30대를 마무리를 잘하고자 운동도 집에서 하지 일도 집에서 하지 루키아도 마찬가지로 편집이나 이런 거다 집에서 하니까 굳이 밖에 이렇게 나갈 일이 없는데 해가 바뀌고 나서 얼마 전에 또 서울에 컨텐츠 촬영하러 두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집에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일을 하자라는 연락을 받고서 좀 움직일 때에는 어, 백신 패스가 없는 게좀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어, 오늘 또 알아보니까 또 바로 가서 맞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어, 지금 루키아랑 같이 이렇게 좀 늦었지만 어, 백신을 맞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았던 부분이 서울에 일을 보러 간다거나 PCR 검사를 항상 받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PCR 검사를 한두 번 받았을 때는 에뭐 괜찮았는데 이게 일 있을 때마다 PCR 검사를 받으러 가다 보니까 의료진분들하고 거기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해병대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항상 가면 이제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 그냥 내가 백신 안 맞았다고 계속 PCR 이렇게 하는 게좀 아무도 저한테 눈치 주시는 분이나 뭐 이런 거 없는데도 제 마음이 굉장히 죄송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맞자 라고 해서 그런데 여보 우리 오늘 백신 맞으러 가자 빨리 오늘, 오늘 가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루키아가 바로 다음 말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백신 맞으면 삼겹살 먹어야 된대 나그 얘기 처음 들어보거든요 백신, 엄마가 그랬어 휴신 맞으면 생겼어. 생깁... 아 장모님이 그런가야아 어. 충분히 그런 근거 있는 얘기지 어, 우리 장모님은 정말 건강에 예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엄마랑 아빠가 그랬다말 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하신 말씀은 다 맞는 말이지 어머니 아버지 많이 보고 싶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병원 간판에 고려대학교 마크가 빡 민족고대 옛날에는 당연히 고대 갈줄 알았는데 고대 얘기만 나오면 옛날에 최희 감독님이 생각난다 최희 감독님이 옛날에 저한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농구할 때 시합 나갔을 때최희 감독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저한테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은 연대 올수있어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이미 완전 고려대에 너무 팬이었고 그때 정신적으로 나는 이미 고대를 가겠다는 이 플랜이 다서 있었기 때문에 최희 감독님을 딱쳐다보게되겠죠저 고대 갈 건데요? <웃음> <웃음> 패기패기질이죠 핸드폰 안 오고? <웃음> 핸드폰에 신분증이 있어서 미초군에 신도 무사히 맞고 일단 주사를 너무 안 아프게 놓으셨어 솔직히 주사 진짜 바늘 들어오는지도 몰랐어 우리 의사 선생님 진짜 뻥 안치고 완전 진짜 주사 스페셜리스트셨어 어, 나 그리고 간호사분이 놓으실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놓으시네 설명 다 해주시고 어 약도 샀어요 혹시나 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뭐 1차 보다 2차가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는 뭐 1차 맞은 거니까 뭐. 그냥 혹시나 그냥 안전상 해가지고 오늘 내일 이틀 운동을 쉬고요 부작용으로 뭐 발진이나 부드움 이런 거 올라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저희는 뭐 괜찮은 것 같네요. 다행이네요. 어떤 분들은 일차 맞고 너무 아파서 음, 뭐 2차를안 맞는 싶다. 분도 계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음. 근데 원래 제가 잘 받아요. <웃음> 약도 잘 어, 받아요. 약이 몸에 잘 받아요 제가. 어뭐 머리 아플 때두통약 먹으면 바로 없어지고 부부가 같이 맞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둘이 그냥 같이 맞아서. 아 이겨내야지. 이 괜찮아요. 뭐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걱정이 엄청 많았었거든. 아 루키아가 그게 있어요. 그 건강 염려증이 좀 있습니다. 응. 아니 부작용 사례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근데 여보가 그것도 있어 확실히 건강 건강 염려증이. 그렇지 있어. 어, 좀 있어. 걱정했는데 일단은 주사 바늘 들어오는 거에서 부터 안심이 됐지. 역시 민족구들. 민족구들!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야. 더 으이! 이렇게 해야 돼. 민족구들! 미적구대. 아 민족구들! <웃음> 난 못하겠네. 민족구! <미적구대. 웃음> 아우 선생님이 카리스마가 굉장하셨어 역시 민족고대 고대 출신 의사 선생님의 카리스마는 정말 범접할 수가 없었어 역시 오늘 그 엔딩은 어, 집에 가서 어, 갈비살을 쌈을 야무지게 싸서 어, 입에 한쌈 하는 걸로 오늘 엔딩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웃음> <웃음>